넌 진짜 씨발롬이다 개이 Hello? Can you speak in voice? Hello? What's Oh Where you come from, bro? What's up? w h up? w h up? t u You're jungler? d o n e afraid o i m jungler? jungler? I m a i d don't be afraid of him 아, 또 jungler? o you're from... um, uh, Taiwan? Fuck you, fuck you, fuck you uh, Fuck you, Taiwan? Why? Taiwan number one You know, I w a n number o t a I w a n number one. Top, t 타 p top, t 타 p top, t 타 p top, t o i top, t 타 p top, t o i w a n top, t o top, t o n t 타 p t t o o p top, o t t t 타이완 is big country, you k know? 우리가 갖고 우리 팀까지 일단 겨누고 있어야겠다. 어머, 바로 왔네. <웃음> Why? Taiwan n u m b e 태부태, 힘 쫄부쫄라. Why kill me? 아, <laughs> uh, Taiwan number one. Huh? Yeah, Taiwan number one. Help me. Why you kill me? I'm your team. Hey. 무슨 말이야? Wow, Chinese is a manner so bad. Wow. 아 유튜브 각 제대로 나왔죠? 신고하고 게임 진행 방해 신고. <웃음> 내 뭔데 못했는데? 어? 어 아? What? I s okay? fuck, fuck you, fuck you. China n m e o n Fuck you, fuck you. Taiwan n o 아.. 이제.. i 완 그.. n thưa thê man, What the fuck dog? I don't know. Please say it in English. Thái Oan, n u Chao, nè, ma! c h o nè, a i n a ga, g a a 아비가 그거예요, 병신이 한 듯이에요. 병신 그 뭐였지? 범죄도시에서도 많이 나오죠. 샤비 이러잖아요. 나눠서 <웃음> 서그 배우님한테. 차은이만은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팬들이 고 응. 유시 비 A few moments later. 이거 아, 근데 스트리오맥스가 <웃음> 안 되는. <되게. 웃음> 딱히 서와요 재밌는 <웃음> 유튜브 제대로 넣었어 차원이 많은. 어, 이 새끼 개가 아니야? 많는 뭐 거? You r e hacker? Oh shit! You really hack? Oh yeah, China number t Taiwan number one. Because you r e using hack. 3 times Chinese people r using 아. <목소리도> that. Chinese. e c k t o h e us. i n g h a n h i e s e t a e a e a k at a e a 이 k at a m 이 Take a look a 현재 해이자, 네. 현재 해이자. 저기 사람 분명히 봐봐, 격추 봐봐. 이거 해기잖아. 와우, your hacker. 와우. 예. Yeah. 넌 진짜 씨발놈이다, 개새끼야. 와. 미안해 여러분들 욕한 번만 했어요. 너무 화났어 지금. 대박해이 이거 다 찍어, 다 찍어, 씨.